오늘 획득하게 될 악보는 바로 봄의 노래입니다. 봄의 노래는 무릉도원에서 획득 가능하며, 무릉도원은 각 시간마다 정해진 세 군데에서 랜덤으로 등장하는 섬입니다. 애니츠 북쪽에 한 개, 애니츠의 서쪽에 한 개, 베른 북부의 북쪽에 한 개가 있습니다. 저는 4시 타임에 시작을 했는데, 배가 꾸져서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습니다. 아, 하지만 도착할 때 이미 두 팀이 들어가 버려서 파티가 찢어졌네요. 어, 무릉도원 들어오시면 은 바로 입구에 있는 퀘스트가 봄의 노래를 주니까 진행하시면 되고요. 어, 간단하게 무릉도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티가 필요한데 복숭아팟이랑 자유팟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봄의 노래를 얻는 게주 목적이니까 자유팟으로 구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대충 자유팟은 협동퀘스트, 뭐 일일퀘스트, 어, 이 무릉도원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자유롭게 하는 파티고요. 복숭아 파티는 무릉도원에서 복숭아 만 캐는 파티를 말합니다. 복숭아를 통해서 무릉도원에 섬의 마음을 얻는 아이템을 교환하거나 모고코 씨앗을 얻으러 가기 위해 또 필요한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숭아가 필요한 것이죠. 이 무릉도원 관련은 나중에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얻은 봄의 노래. 어, 대부분은 이 무릉도원 안에서 쓰지만 또 다른 사용처가 있습니다. 바로, 푸른 바람의 섬 히든 퀘스트의 시작 조건인데요. 아, 일단은 결론을 말하자면, 네, 히든 퀘스트 이거 하는 것 자체가, no. 일단 보상이 2표라서 필요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게 끝나고 다시 무릉도원으로 이어지는데, 어, 이 끝날 때의 보상이 제가 아직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무릉도원 편 다룰 때 같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든 퀘스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푸른바람의 섬에 섬의, 섬의 마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이제 푸른바람의 섬 섬마 퀘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퀘스트는 이전 영상의 휘파람 no. 퀘스트와는 다릅니다 어, 그리고 총 34개의 간단한 퀘스트를 다 하셔야지 섬의 마음과 히든 퀘스트가 열리기 때문에 다음 설명을 듣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지도는 바로 푸른바람의 섬 지도입니다 자 아까 말했던 34개의 퀘스트를 해야 되는데 어, 그 중에 작은 말 퀘스트와 큰말 퀘스트가 있어요 이 지도가 그 퀘스트 위치를 표시한 지도고요 이 숫자는 네,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어, 대충 동선을 제가 파악을 해서 번호를 이렇게 매겼고요 어, 해당 번호 순서대로 가면은 그나마 좀덜 왔다 갔다 하면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 빨간색이 이제 큰말 퀘스트인데 이큰말 퀘스트는 초록 색깔 작은말 퀘스트를 전부 다 하셔야지 빨간색 큰말 퀘스트를 할수 있고요 큰말 퀘스트는 순서가 딱히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작은말만 어 순서대로 잘 해주시면 됩니다 어 전부 다 완료해야지만 다음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중간에 놓치게 되면은 퀘스트 진행이 안되니까 어 잘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부분 들어오자마자 나오는 부분이죠 자 1번을 갑니다 1번을 가시게 되면은 아마 이동하는 퀘스트인데 바로 이제 2번 근처로 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다가 2번으로 스타트하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올라가고 3번이 또 이동 캐스트이기 때문에 4번으로 갈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하시고 그 다음에 5번으로 안쪽에 들어가줍니다. 안쪽에 들어가서 5번을 하고 6번 갑니다. 그러면 7번쪽으로 이동이 될겁니다. 그 다음에 7번을 한 다음에 위쪽에 있는 8번 그 다음에 9번 이게 조금 귀찮은데 9번을 하시면 다시 7번으로 갑니다. 아무리 동선을 짜봐도 이게 한 번에 되는게 없어요. 9번 6번이 다 7번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7, 8, 9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안쪽 10번 제일 안쪽으로 가줍니다. 제일 안쪽에 10번을 하시고 그 다음에 11번을 하시면은 바로 12번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12번을 하신 다음에 13번으로 가셔서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14번으로 갑니다. 어차피 13번 할때 위치가 14번으로 가기 때문에 14번 하시고 뭐 요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동선을 짰습니다. 어, 중간에 한번 되돌아가는 거는 여기 9번 9번이 다시 7번으로 간다는 점요거 빼고는 다 제가 그 동선에 맞게 짰기 때문에 이 번호 순서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고 따라하시다가 이 번호의 퀘스트, 퀘스트가 뭔지 모르신 분들은 지금 더보기와 채팅에 있는 타임라인 여기 있는 각 번호별로 퀘스트 뭔지 보시면 됩니다 you <laughs> o d